그러면 이거 V0이잖아 이게 의미하는게 뭐라고 그랬지? 0도대 부피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뭘 찾아야돼? 예요? 여기 그래프에서는 어디야? 0도대 부피가 예요. 뭘까? 예요 그렇지 그냥 여기 뭐라고 써있어 숫자 줬어? 안줬지 여기 뭐라고 써있어 V0 어 그대로 써지면돼 잘하네. 그럼 그냥. V0으로 쓰면 돼. 이렇게요? c c t 어어어 V0 더하기. 어? V0 곱하기 2 1 3분의 1. 어? 곱하기 2 1 3 진짜 잘한다. 아, 그러면. 어, 몇이야? 예, 이렇게 1, 1에 이렇게 나오나요? 어. 그냥 있는 그대로 쓰면 돼. V제곱...일까? V0제곱일까? 틀렸어요. 그렇지! 왜 마... 쌤이 그랬잖아. 왜 먼저 찾아야 되는지 알겠지? 네. 아니 답이 다 바뀌어. 그니까 얼음 나왔다 하면 뭐 생각해라? 그아저 아, 저 이거 갑자기 기억나요. 그 문제 풀때저 1번으로 보셨어요. 아... 틀렸구나. 괜찮아 그... 괜찮아. 어... 얼음 나오면 뭐라고 생각해라? 얼음 나오면 뭐, 뭐 얘기하는 거라고? 얼음 나오면, 물. 그렇지. 부피, 물. 어. 일도 얘기할 거라고. 아, 도도 어,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한다. 어, 그게 갖고 있는 게 뭐다? 물이다, 얼음이다. 얼음, 얼음이야. 어, 그러니까 부피가 어떻다? 부피가 크다. 그렇지. 잘했어요. 근데 원래 주스 같은 거는, 응. 음. 그... 그래서, 주스 얼음이고, 주 음. 주얼로 할게요. 주얼이고, 주얼. 어, 주얼이고, 주월. 주스가 어. 있어요. 어. 그러면, 주스, 그 뭐냐, 주스가 더 밀도가 짧은 거고, 주, 주스 얼음이 더 밀도도 큰 거고, 부피도 큰 거고. 그치, 주스 얼음에 사실 물이 들어 있잖아. 네.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지.